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과태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한 과태료와 두 번째는 피보험자격신고에 대한 과태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1조 1항에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체결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리고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도 살펴보면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보험 자격 신고에 관한 과태료 규정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 3을 살펴보면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15조에 따른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모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에 합산액 최대 100만원이 되었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의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에 합산액 최대 100만원, 2차는 피보험자 1명당 8만원에 합산액은 최대 200만원, 3차 이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에 합산액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노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